낭대로 하라, 처치 낭대전 하라, 지 낭대를 하를 하라. 를하하하대 딴나 팀워크지. 해볼 때 해볼 때 해볼 어 해볼 어, 해볼 때 해볼 때해다총 맞고 있다. 볼때지볼때 해볼 해해 네디디리아리디디 우리만라리기고 저기요. 저기요. 저기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기요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기요 링이가깝다 45초 후에 터치리. 지금 움직이자고. 한면 다운. 가자. 지방? 지방? 네 가자. 네 가자. 가자 다운. 다운. 라스트. 라스트. 지반이네. 이쪽, 지반? 이쪽이쪽찾깐잠 여기, 찔러가서 다가자 터져! 다하스터 나이스! 여기, 여기! 터져! 터져! 이져 터져! 터져!